드디어 웨딩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염색.. 까만색으로 보이네요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그리고 네일아트도 새로 했고 어, 사실 뭐 컨셉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하진 않았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 사진 같은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이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로 서울로 아니 부산으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나가려는 참에 좀 전에 방금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그거 언박싱을 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즈포레거라는 데서 보내주셨는데 뉴욕에 있는 장미꽃 브랜드예요 장미꽃 브랜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예쁘죠. 아이보리색 장미. 이게 에콰도르산 생화 장미인데 천연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생화인데도 계속 예쁜 상태로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웃음> 광고로 받은 거긴 한데 이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집 침실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나니까 이거는 침실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두니까 완전 찰떡이죠. 이 크리스탈 박스는 서랍처럼 되어 있는데, 뭐, 액세사리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비워뒀습니다. 나 오늘 집에 사어이 너무 면 okay. 어차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눈먼치게들어서 시절하게 모세요. 그렇죠. 어, 예짝 응. 얼굴 조금만 더보 라스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라스트이눈고눈고게 <웃음> 아,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잘하셨습잘센 것보다는 커팅 친게더 깔끔한 음. 것 같아요. 는좀나는잘 음.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너을 맛있어 거살된게 아니라 연대를 키워야 그리 키워야 돼뭐 이러니까 아, 실이없 그렇지, 없어. 음. 이빨 낀다. 그렇죠. 신분이 방금 그런 느낌으로. 마주 보시고, 살자보세요살자살자 어, 그렇죠. 뭘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맞이다잘 나와. 로 가면, 오케이. 아이, 꺼 모든가요. 3초만. 잠깐만. 여는이은 시내면서. 실례지만... 그, 잡은 상태에서 착장. 잡... 자, 일등 1등 할게요. 좋았습니다. 우리 신문이 복사되지 한번 록게요 저, 저. 좀 쳐봐. 그 괜찮아 응. 어, 그렇죠 사이에 마주 볼까요? 여러 카메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커브를 가게요네 이제 원본 네. 수정본 구매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드릴 거거든요. 아, 그럼 집에서 셀렉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할까요? 안 머리 색깔.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푸어. 마지막 커튼니 어? 그렇죠. 아빠의 부케. 거기 한번 앉아볼까요? 뒤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좋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욕강이 조금 이도 많이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와이거 진짜 잘나왔다 응. 이러면 뭐 나중에 막뭐 도착은 자꾸 나고 도착은 자꾸만 나고 도착은 자꾸만 는고 도착은 자꾸만 나고 은 자꾸만 그고 도착은 자꾸만 나고 도착은 자꾸